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찬학트입니다 네. 2021년에 첫 영상을 <웃음> 이렇게 찍게 되었네요 저는 지금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제 침대에서 지금 영상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 유튜브 콘텐츠는 아니고 작년에 의뢰받아서 지금 계속 작업을 진행 중인 외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유, 일요일이어서 발음이 안되냐 일요일이어서 집에서 좀 후리하게 온수매트 켜놓고 지금 침대에서 따뜻하게 영상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의 모습도 보시다시피 매우 후리하죠 머리도 아침에 샤워만 하고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네 하, 그래서 지금 편안하게 영상 작업을 하려고 세팅을 하고 이제 앉았는데 제 유튜브 채널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켰고요. 사실 계획했던 게 거창한 게 많은데 하나도 실천이 안 됐던 것 같아서 이제 새해도 밝았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언제까지 멈춰있을 수 없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계획했던 것들을 실천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한번더 얘기함으로써 실천 의지를 다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웃음> 간단하게 오늘은 제가 갖고 있는 마음가짐과 상반기에 중요하게 해야 될 목표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2021년에 큰 목표는, 어, 결혼입니다. 일단, 결혼. 여기서 결혼 발표를. <웃음>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어, 올해 이제 결혼 준비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목표는 이제 올해 말에 이제 계획이 있고요. 제가 지난 크리스마스 때, 어,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웃음> 네. 너무 거창하게 하진 않았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신혼집도 준비를 해야 되고 음할 일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제 사실 결혼을 생각하면서 음뭘 거창하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도 가진대로 시작하자 없으면 없는 대로 뭐, 뭐가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마치 부풀려서 꾸미고 막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기 식은 하고 싶지 않았고 그게 결혼식이 되었든 신혼집이 되었든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냥 우리의 형편에 맞고 또 시작은 미약하게 <웃음> 있는 그대로 시작하고 싶어가지고 큰 걱정은 없는데 이제 일단 상반기 동안에 어 주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좀 모아야 돼요 지금 갖고 있는 돈으로도 어 괜찮은 투룸 월세는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조금 보증금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조금 더 좋은 집이나 아니면 월세의 부담을 좀 줄이거나 해서 시작하려고 해요. 음 이게 서울 살이가 아니면은 어, 전셋집도 지금 제가 얻을 수 있는 중기청 대출이라든가 뭐 대출을 좀 땡겨가지고 충분히 괜찮은 집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게 서울에서 살려고 하니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거기다가 거실 딸린 투룸을 알아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월세가 시작하기에는 맞는 것 같고 뭐 가진 게 없으니까 <웃음> 있는 그대로 시작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알아보다가 어 이제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한 집들이 있었는데 어 우리가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천천히 돈을 더 모으면서 계획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3,4분기가 되면은 제가 강제로 독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어차피 저가 결혼 전에 몇 달은 혼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혼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독립할 집을 지금 구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2021년의 목표가 독립과 결혼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상반기 동안 돈을 어 천만원을 더 모아보는 게 목표인데 하,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허리띠 졸라매고 돈 아끼면서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목표들은 부차적인 거고 저의 이제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좀 실천해보고 싶다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꾸준함이었어요. 꾸준함. 이제는 계획했던 것들을 한번 1년 동안 끊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한번 끝까지 실천해보자 라는 생각을 이번에 마, 많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실천하려고 하는 거는 잡지 읽기입니다. 잡지. 그래서 교보문고에서 잡지를 하나 구매해갖고 왔어요. 제가 브리크라는 잡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브리크라는 잡지는 제가 인스타그램 팔로우하고 있는 피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실물로 잡지를 구독은 아니고요. 이제 구매를 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서점에서 좀 끌리는 잡지들을 매달 하나씩 구매를 해서 어, 저희.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답사도 많이 가지 않고 실제로 건축물에 대해서 영감을 많이 받지도 못하고 미적인 감각도 키우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생각하고 이런 잡지들을 통해서 한번 실력을 그나마라도 감각이라도 늘려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잡지를 읽어보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읽어보고 좀막 끌리거나 괜찮은 곳이 있으면 그 동네를 한번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그 여러 건축가들이 여기에 나올 테니까 건축사 사무소의 특징들이나 아니면 요즘 건축의 트렌드 같은 것도 한번 찾아보고 그래서 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 제가 업무적으로 하는 일들을 잘 피드백하면서 한번 정리해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좀 최대한 기록하면서 꾸준하게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계획했던 컨텐츠들 코로나 때문에 멈췄던 것들도 올해는 많이 실천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돌려드릴 수 있도록 받은 사랑을 돌려드려야죠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외주 작업도 종종 생길 때마다 해서 부족한 자산을 빨리빨리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꾸준함을 실천해보기 위해서 내가 뭘할수 있을지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일단 무조건 아끼고 또 아끼고 그리고 그 아껴서 다른 거에 투자하는 거죠 이런 잡지 보는 시간에 투자하고 돈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어, 현명하게 소비하는 데 집중해서 상반기는 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웃음> 유튜브 라이브도 열심히 하고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자극과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아주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웃음>